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닉키친입니다. 혹시 여러분 두부 좋아하세요? 두부만 드신다면 어떤 소스와 함께 즐기시나요? 저는 바로 이 폰드소스에 생두부를 샐러드처럼 즐겨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. 만들기도 간단하지만 칼로리도 낮아서 또 제일 중요한 밥하기 귀찮을 때 그러나 요리는 조금 한국같이 보이고 싶을 때 제가 사실 즐겨 하는 메뉴예요. 폰즈소스는 정말 한 병만 있어도 너무 활용도가 높은 소스인데요 맑은 간장 맛에 식초 오렌지 감귤을 넣은 상큼함과 감칠맛이 함께 있어서 무엇이든 폰즈에 찍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답니다 이 소스로 오늘 초간단 연두부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들보들한 연두부를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반으로 잘라 주었습니다 반 조각만 먹어도 한끼 반찬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밋밋한 두부 위에 토핑을 올려 줄 건데요 저는 생강을 조금 갈아 주었습니다 생강은 맛과 향이 강해서 조금만 갈아서 얹어주면 좀더 풍미가 있는 연두부 샐러드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생강이 없으시다면 다진 마늘을 조금 넣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위에 또 토핑을 해주고요. 가스 오브 시로 감칠맛을 더해줍니다. 여기까지 재료 준비는 끝이고요. 마지막으로 폰즈 소스 한 스푼만 얹으면 오늘의 메뉴는 완성이에요. 오늘도 너무 간단하죠? 이 연두부 샐러드는 정말 시원하고 담백하면서 먹어도 먹어도 정말 질리지 않는 두부 푸딩처럼 자꾸 푹푹 떠먹게 되는 그런 메뉴인데요 저는 이폰즈 소스를 작년 일본 여행 때 도쿄 마트에서 구입을 했었어요 한국적인 간장 소스도 맛있지만 또 소스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좀더 이국적인 일본풍의 연두부 샐러드도 한번 여러분 꼭 즐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끼 벌써 끝났는데요 또 다음 영상 맛있고 간단한 요리로 찾아올게요 어.